수진씨, 체본 드리 갑니다. 지금 이 녹화는 여태까지 하던 카메라로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 화질이 안 좋았죠. 갤럭시 노트 2. 근데 이번에는 갤럭시 S8을 새로 샀답니다. 화질이 좀 괜찮을 거예요. 어디 무슨 데까지 하셨더라? 어, 제때까지 일사자 들래걸쳐 차렸죠. 일사 어디까지 보이는지 내가 화면을 가끔 체크해야 돼요 자 세로로 써 드리겠습니다 원래 옛사람들은 다 세로로 했죠 자, 맨 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획은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요령에 뚜껑이 무거우면 무쇠수술 뒤집어 쓴것 같아 가지고 답답해요 더구나 이렇게 획이 많은 경우는 더욱 그렇겠죠 빼기 많을 때는 너무 뚱뚱하지 않게 조절한다. 아, 지금 막이 붓을 처음 풀었더니 좀 번지죠? 번지면 속도로 조절을 해야겠죠? 얻을 득. 덕하고 득 발음 비슷하죠? 덕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은 지혜가 있으면 덕이 생기죠. 예. S 라인 요걸 잘 보시라는 거죠. 콩시루 <웃음> 제기 제기 두자 제기 위에. 콩을 잔뜩 수확해 놓고 신인이나 조상에게 감사하는 모습. 자 지금은 예의라고 쓰고 있네요. 예의. 신당 앞에 와서 예를 갖추는 모양입니다. 음, 이 붓은 탄력이 강하지 않아서 쉽게 갈라지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나오는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죠 그거 아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열어 놓긴 했으나 실제로 보는 사람은 우리 아는 사람 밖에 없다고 봐도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제그 공부시켜 드리는 걸 생각하고 꾸준히 보세요 중국어에서는 슬 그렇다 라는 예스의 뜻으로 쓰이는데 또는 디스 이것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넉사자 이 상자 안에 여덟 팔자를 숨겨 놓았죠 왜 숨겨 놓았느냐 면은그 사자가 팔, 이 팔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4가 8의 엄마다 또는 아빠다 거기서 8이 나온거죠 4를 또한번 나누니까 8이 됐죠 그래서 8은 나눌 8이라고도 합니다 모방 네모나 뜻이죠 그래서 사방 정방형 할때이 방자를 쓰죠 한장더 쓰죠 언제 또 생활에 한번 오셔야죠 시간 되시면 자주 오시면 좋고 한 달에 한번 정도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흑토 자땅 위에 새싹이 도아나는 흥상을 표현한 겁니다 요, 요게 새싹이에요 이거죠 이거 인 어질 인 어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진 씨 수진 씨는 어진 편인가요 이런 사유가 지혜를 살찌우는 사유죠 이, 시대, 이 삶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즉그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학교라고도 볼수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학교가 아니라 시장판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옵니다 이 우주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원해줘요 제가 인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공부는 꼭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혜 어질다는 게 무엇인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어질다 두있 자, 사람인 자 어, 최초의 한 생명이 이렇게 둘로 나뉘고 나서 음양으로 남녀로 최초로 나와 남으로 나뉘고 나서 음, 제그 유튜브에 나와 내가 남을 만든 이야기 그런 것도 한번 꼭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억이 니은을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둘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둘이 넘이 아니다라는 감각이죠 우리는 하나다 한 생명이 나은두 개의 어떤 빛깔이다 신의 두 방울의 물방울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서로 돕고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이에요 그게 어진 상태예요 하나의 힘을 알고 서로 돕는 상태 그냥, 그냥 착한 거라고 말하는 거 뭐가 다르냐면 은 하나의 힘을 알고 예를 들어 김수진 님이라는 영혼은 지금 계신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공간 환경 속에서 뭔가를 체험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 공부하는데 월급도 주네요 어, 저는 또이 영종도라는 공간에서 또제 가족과 또제 아는 사람들과 어, 또 살아가면서 지혜를 체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체험들이 나중에 서로 또 결합되고 나눠지고 조화를 이루고 또 합성하고 융합을 일으키고 하죠 이게 바로 인생 학교의 재밌는 모습들이거든요 바람풍 제가 바람풍 해도 순신씨는 바람풍 해야 됩니다 그 요일 할때 요자죠 요는 빛날요 뭐가 빛나느냐 요일이란 것은 뭐가 빛나느냐 하면은 월요일은 달이 빛나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화성이 빛나는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이 빛나는 날입니다 일요일에는 태양이 빛나는 날이죠 그래서 요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 공경경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가늘라졌다 굵어졌다가 딱 면바꾸듯이 가는 것인데 이렇게 또 휘어버리지는 마세요. 을뿔영자, 영창이런 말도 있죠 잘했습니다 날씨 오늘 아주 시원하고 서늘하네요 조만간 또 연락 주세요